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한다고 하시며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여기 땅이 좀 비어있군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놔야겠다 이라노음첫 <놀람> 해라 그런가 무화과가 안 열리네 내년엔 나오겠지 이라노 <놀람> 어허 오래 걸리는 나무인가 좀더 기다려보지. 내년엔 달리겠지. 삼년 후. 하안 되겠구만. 이보시게 이쪽으로 와보시게. 응? 네 주인님 무슨 일이신가요?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3년 전에 여기다가 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놨다네. 그런데 아직도 열매가 달리지 않나 이 일을 어쩌야 한다. 아 그러네요. 그래도 나무는 괜찮아 보였는데. 아무래도 틀렸나 보네. 아예 잘라버릴까봐 주인님 그래도 아깝지 않습니까 올해 한 해만 그냥 두십시오 제가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내년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럴까? 자네는 포도 농사 짓느라 했었는데 만일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베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